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는 말씀이시죠? 저희 큰 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먼저 어, 오늘부터는 성경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한 한, 한, 뭐죠? 대략 한 20주 내지는 30주간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울텐데 저희가 먼저 성경 오늘은 개관 정도에 되는 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임라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지리 또, 어, 풍습증 등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보면, 자, 태초부터 대략 AD 200년까지, 2000년, 지금 현재까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시던 대로, 저희가 아담이 정확히 언제 창조되는지는 었 모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뭐 6천년 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전이 될 수도 있고, 1억년전이 될 수도 있고, 10억년전이 될 수도 있고, 100억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아담이 창조되어서 어, 에덴동산에 있었을 때 아마 거기는 아마 영원한 시간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지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곳에 있다가 아담이 대략 BC 한 4천년경에 우리의 성경의 연원을 추적해 가다 보면, 4천년경에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대략 4천년 전에 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500년 뒤인 BC 3,500년 경에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했다. 할라크란 말이 있는데요. 히브여어에 그런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00년 있다가 누가 나오죠? BC 3,000년 경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노아가 빛이 3000년경 인물이고 이후로 한 5,600년경 이후에 뭐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죠. 자 이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만 열중을 했죠. 하나님은 다잊어버고 먹고 그리고 오만 범죄가 아주 범람하던 죄가 간영하던것이대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노예 가족 이외에는 전 인류가 전멸을 하였습니다. 자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자 B. C. 2000년경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히브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니까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갈대아우르 출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메르 지역 출신이에요. 이라크 그 남부 지역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하란을 거쳐서 지금의 가난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게 됐죠. 그, 그, 그,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이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는 수메르죠. 수메르고 우리 고조선은 언제 세워졌죠? BC? 2333년에 우리 고조선이 건국됐죠. 그러니 까 고조선은 아마 홍수 이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즈음에서 500년 있다가 BC 1500년경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모세 이집트 왕자 모세였고 아마 그 지금 사실상 그 이집트 왕조는 11왕조부터 이제 17왕조까지 쭉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왕조 11왕조와 17왕조 사이에 아마 모세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BC 천년경은 누가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이 정도 연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BC 천년경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자그자그 자, 그 이전에 이제 보면 다윗 솔로몬 이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다윗으로부터 이그 어, 사울로부터 이제 왕국 시대가 열려서 유다가 망하는 B. C. 586년까지 그 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자그 다음에 B. C. 500년경은 누구와 어떤 인물이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이제 있었던 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마카비 왕조까지 있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마 이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동서로마, 그, 게르만족 이, 이동으로 멸망을 했는데, 313년까지, 그, 계속 존속을 했습니다. 자, 뭐, 동로마는 거의, 동서로마로 분립이 됐지만, 동로마는, 어, 거의, AD 1000년경까지, 1000년을 넘어서까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AD 500년경에는, 첫 교황이 나왔다고 하고, 자 에베소서 공유에서 네스트리우스가 이단으로 제 판정을 받고, 이 네스트리우스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동방에 우리 이제 당나라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했지, 이들을 동방기독교라고 하죠. 그 네스트리우스는 우리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틀린 면만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2단 판정을 받고, 그 이, 이분을 받아들였던 무리들이 이 동방까지 우리 당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는 계속 비잔틴 시대가 있었고 이 이후로 아랍이 이제 AD 600년경 이후에 이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동로마와 사산조 페르시아가 힘차게 전투를 하는 바람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그 무용로가 개척이 됐고 많은 돈을 벗고 그걸 기반으로 그마오메시 일어나서 나중에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빼앗고 또한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죠. 을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제 아랍의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D 1000년경에는 동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됐고 이때 보면 십자군이 이제 1096년에서부터 1291년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에 AD 1500년경에는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죠. 오스만트루크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국 식민지를 경험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자, 지금은 AD 2000년경입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 가까울 시간이 가까이 왔다. 뭐 주님이 우리 천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가까이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각종 그 범죄가 범람을 하는 자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는 2000년, 우리가 AD 2000년경을 살,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에, 현대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터널 타임부터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성경과 일반 역사를 매치를 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고대 근동을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고대근동을 보면, 참, 이, 지금 여기가 비옥한 땅, 우리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은 그 이라크죠. 이라크, 터키, 시리아, 레바논,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에 여기 나일강은 이집트. 이집트가 있고, 이 아래에 이제 수단. 다음에 여기 에이트리아, 구수함에 에디오피아가 있죠. 비옥한 지역이죠. 그때 이제 보면 수메르도 수메르, 갈대오르가 있는 수메르, 바벨론, 메데나 엘람은 이 이란 쪽이죠, 아카드죠. 다음에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그 리누웨가 이쪽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가나안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비옥한 땅이자 이쪽에서 이제 고대에는 여기에 이제 바벨론도 등장하고 아시리아도 등장하고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어쨌든 이 세력이 이두대 강대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을 점령하려면 이집트는 가나안을 지나야 되고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가난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바람잘날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낸 땅이 가나한 땅입니다. 지금 그 흡사 저희 나라 민족과 너무 유사하죠. 우리도 이제 4대 강국에 존재해서 바람잘날이 없는 우리 한민족인데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보다 더 외침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여기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사막 지역이 많,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BC 4세기, 우리가 간단히 세계사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하고 좀 연관을 지어보면, 자, BC 4세기부터 3세기 보면은, 지금 여기, 그, 이부분에 우리가 두로하고 시도인 두로가 개척한 땅이 카르타고입니다. 지금 두로의 식민지였는데 카르타고 제국이 렇게 컸었고 로마 제국여기 있었죠.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연안을 넣고 이제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이쪽은 보니까 알렉산더 제국이 인도까지 이르렀죠. 이집트 이스라엘 다 점령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인도에는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고, 자, 지금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으며, 저희는 고조선이었죠. 여기 흉노족이 있는 이런 시기였죠. 그때 BC 4세기 3세기 금방에는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제국의 식민지가 됐죠. 자, 그러면 갑자기 확대해서 AD, 3세기, 4세기로 가보면 이미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가 돼있었고 보면 이쪽에는 이란 근방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인도 북부에는 굽타 왕조가 있었고 다음에 지금 중국은 남북조 대립식이었죠. 동진, 전진 이렇게 있었고 다음에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지금 전투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쪽에 선비, 선비족, 스키타이, 훈족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세기, 10세기로 가보면, 9세기, 10세기경에는 아직도 비잔티움 제국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아는 에루살렘, 이스라엘은 아랍 종족에서 점령을 당한, 당한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이, 이 즈음 저희 나라는 고려라는 고려왕국이 있었고 다음에 지금 우리 북쪽에는 여나라가 있었죠. 거란족. 연나라가 있었고 남부에 이렇게 또 송나라 계열 그 지금 왕국이 있었고 다음에 스리비자랄지 이쪽 어, 싱가포리나 인도네시아에 이런 왕국이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죠. 11세기에 보면,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다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지가 됐죠? 돌골계열의 민족인 셀지쿠 트루크에서 식민지가 된 상태였죠, 지금. 여기 비잔티움 제국이 여전히 있었고, 유럽은 신성노바 제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고려, 요, 송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죠. 자, 13세기는 이제 몽골이, 몽골이 거의 유럽과 유라시아를 지배를 했고, 다음에, 맘, 그, 이스라엘은 맘루쿠, 이집트 계열의 맘루쿠 왕조에도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4세기에 보면 이제 원나라가 점점 붕괴해 나가죠. 몽골이. 그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맘루크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죠. 자, 16세기에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때는 이제 포르투칼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때인데, 저희 나라는 이제 조선이 있었죠. 중국은 명나라 시대였고, 인도는 무굴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디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18세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청나라, 저희가 요즘 볼수 있는 이제 중국을 다 통일한 청나라와,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그 현대에는 자, 이렇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간 거의 어디 아니 그이전이라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바람잘날이 없었어요. 거의 그 왕조 다이드 왕조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아주 가슴 아픈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이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브레인들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아랍 종족에서 포위가 돼있죠 이집트, 여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자, 우리 알고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 네바논 이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이후로 계속 큰 힘을 과시를 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그 이제까지 개략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보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국제적인 도로가 <웃음> 세 개가 나오죠. 여기 어디죠? 해변길, 해변길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는 왕이 들어오고 나오는 족장길이 나오죠. 그 나중에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은, 여기 이스라엘의 이 도시들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산악지대에 있고, 이건 서부 해안가고 이건 산악지대고, 여기는 또 골짜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또 동부산악지대예요. 자이 부근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 바람들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이쪽은 이제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선선하죠. 자 보면 자이 해변길은 여기 우리가 보는 해변길은 서부 해안평에 위치해 있고 주로 마리끄는 전차부터가 다니게 수월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집트를 침공할 때 또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침공할 때이 해변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는 요시아의 왕이 어디서 숨겨 어디서 전사했죠? 무기도에서 이제 죽었죠. 예, 그게 해변길이고 왕의 대로라면 이제 여기 동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여기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다니는 길이라면 여기는 상업적으로 대상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족장길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애용했던 길이 족장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길은 꼭 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지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과 종이를 좀 준비를 하세요. 지금 준비가 안되셨다면 지금 펜과 종이를 좀 준비하세요. 지금 자 펜과 종이좀 가지고 오세요. 펜과 종이를 좀 가지고 오셔서 이걸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신고약 성경 을 공부를 하면서 지역이 나오면 어딘지를 몰라. 그왜 자, 그래서 그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환경이나 지리나 이걸 이해하지는 못하고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짧게나마 짧게나마 어, 저랑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도에다가 지중해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도 되고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보세요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좀 맞춰서 이 블록 여기가 무기도가 있죠? 맞춰서 갈릴리 작은 원 하나 그리고 갈릴리 써보시고 그다음 이쪽에 이쯤 조금 아래에 염에 해서 이 정도 크기로 하면서 사해죠사해 사회. 염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타원 형태를 그린 다음에 이걸 쭉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죠요단강 선으로 한번 쭉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자, 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산악지대인데요. 여기에 갈릴리 산지라면 이렇게 동굴, 그 타운 형태를 한번 그려보시고, 여좀 끊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이스루엘, 이스라엘 평화를 한번 이렇게 좀 이제 그려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타운을 그려서 위쪽은 사마리아 산지, 아래쪽은 유다 산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셰펠라라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셰펠라 자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강 4개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갈릴리 이쪽에 흐르는 강이, 이렇게 화살표 그은 다음에, 야르묵강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야르묵강. 염해와, 안 염해와 갈릴리 한 3분의 2 정도 되는, 3분의 2 정도? 예, 되는데, 야복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야복강 천사와 씨름의 한 사람이 누구죠 야폭강에서 야곱. 야곱이 있죠 예. 야폭강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의 중간에 야르논강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아르논강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세렉강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자 혹시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시면 아마 나중에 이걸 알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다 그리셨죠? 오 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이쪽을 어디라고 했죠? 서부 해안 평야라고 했죠? 여기서 아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 서부해안평야, 맞습니다. 서부해안평야라고 했고 이쪽을 서부산악지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가운데는 중앙대 협곡이 있고 이쪽은 또 동부산악지대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재밌있는 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해안평야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일단 리타니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기 리타니강 그 다음에 여기 볼록 튀어나옵니 갈멜산 이 위쪽을 아셀 평화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아셀 평화. 그 다음에 이쪽 갈멜산 아래쪽은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샤론 평야 한번 표현해 보시고 샤론 평화와 여기는 블레셋 평야가 이 아래에 있는데요.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 사이에 아벡이란 땅이 있고 야르콘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표현, 해 야르콘강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보시면 맨 위에 리타니강이 있고 갈멜산을 기준으로 위쪽은 아셀평야, 아래쪽은 샤론평야. 아벡과 아 야르콘강을 사이로 위로는 샤론평야, 아래는 블레스평야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웃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위에 갈릴리 산지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 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 이 갈릴리 산지 의 가운데 경에 어 베다케라 케렘 계곡이 있어요. 써보세요. 베다케렘 계곡 그 위쪽을 상부 갈릴리, 아래쪽을 하부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중앙에 산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반을 일단은 점선으로 반을 나누시고 어, 그 위는 대략 한 여기가 여기 전체의한 5분의 1 정도 되겠죠. 5분의 1 정도 지역 점선 그리고 다음 5분의 3 정도 되는 지역에 점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유다산지 사마리아 산지만 썼는데 여기 사마리아 산지는 위쪽은 문화세 산지, 아래쪽은 에브라임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를 해보세요. 위쪽은 문화세 산지, 아래쪽은 에브라임 산지. 간, 다음에 이, 이 중간 부근에 베냐민 산지입니다. 베냐민 산지가 있고, 아래는 유다 산지가 있고, 그 아래, 맨아래브엘세바가 있죠. 브엘세바가 표현을 해보고, 그 아래에는 네 개부 산지를 이렇게 여러분 표현 한번 해보세요. 네 개부는 난방이라는 뜻인데요. 네 개부 산지를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해가지고 여기 돼 있는 것은 여기에다 표현하기 려 표현하실 수 있는 걸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 중앙에 라마가 있어요. 라마가 있고, 여기 아래 기부와 여기에 기부원, 다음에 미스바, 다음에 개바. 이걸 다 표현 한번 해보세요. 자, 중앙에 뭐가 있다고 했죠? 라마가 라마. 있죠? 아래에 기부와, 다음에 기부원, <웃음> 미스바, 다음에 개바. 여기까지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다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지명일 거야 아, 미스바가 여기에 있구나 벤야민 산지에 있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되셨으면 여기 셰펠라 그러니까 지역은 위쪽부터 외우시면 돼요 여기 아얄라운 결작 기 아얄라운 골짜기 두 번째가 소렛골짜기 엘라 골짜기 다음에 여기는 마레사 골짜기도 하고 구브린 또는 스바다 골짜기라고 합니다. 마레사 골짜기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마레사, 구브린, 스바다 골짜기 다음에 여기는 라기스 골짜기 아! 라기스 골짜기가 여기구나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온 지명을 이제 아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얄론 소렉, 엘라 마레사, 라기스 이 골짜기 여기 다섯 개 골짜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면 여기는 상부요단계곡 한번 써보세요. 상부요단계곡 여기는 하부요단계곡 여기는 아라바 자, 세개만 써보세요. 여기 이쪽은 상부 여단계곡, 여기는 하부 여단계곡, 여기는 아라바 이렇게 써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동부 산악 지단 이쪽에 아름무강 위가 바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산 기억하시죠? 바산하고 바산 써 보시고, 자 여기 아름무강과 야복강 사이가 상부 길라. 상부 길다 써보세요. 다음에, 아르논과 위에가 뭐죠? 암몬이 있죠? 암몬, 모압에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저는 에돔모압 암몬.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은. 자, 세렉강 아래가 에돔이 있고, 아르논강 아래 모압쪽 속, 위쪽에 암몬이 있고, 다음에 야르묵강 아래가 상부 길다. 그 위가 바산.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제, 뭔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이제 세밀하게 가볼까요? 자, 이 위에 보면 우리가, 자, 상부 갈릴리에 여러분, 여기다 메롬산 해가지고 표현 한번 해보세요. 메롬산. 자, 메롬사람은 표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볼게요. 하부 갈릴리에 있는 게, 가나, 다음에 나사렛이 있죠. 예수님이 유년식으로 보냈던 곳이 나사렛이죠. 갈릴리에서 가깝죠. 갈릴리 호수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 또 a 이라고 표현을 이스라엘 평야를, 평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무슨 산이 있죠? 여기 위쪽에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 다볼산을 표현해보고 여기, 여기에다 표현하셔도 돼요. 다볼산 이 아래쪽에 중간쯤에 모래산 다음에 그사이에 엔돌이라는 데가 있죠. 엔돌 그리고 모래산 아래쪽에 나인과 수넴이 있죠. 수넴여인 여러분 들어봤죠? 아 수넴이 여기 있구나, 수넴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수넴, 나인, 모래산 엔돌, 다볼산 이렇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야에, 이스라엘 평야, 평야 아래에 하로셈이 있죠. 하로셈도 표현해 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산지 메뉴 있죠. 문화세산지의맨 위쪽에 길부화산이 있죠. 길부화산을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도시들이 여기에 이제 서부 산악지대인데 이렇게 분포는 여기에 도단,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델 베냐민 산지 위쪽까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단,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델 여기는 북 이스라엘 지명이란는걸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 하나씩 표현해 보 도단,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델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 다음 베냐미 선지는 아까 했죠. 가운데 라마가 있고 기부아 기부온, 미스바, 그 다음에 그 지금 유다산지 맨 위쪽에는 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거의 거의 평행선으로 가보면 염해 쪽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도 아예 표현을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아래쪽에 베들렘이 있죠 베들렘 아래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아래맨 유다산지 맨 아래에 어디가 있죠 VL세베가 있죠. 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도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도시들이 서부 산악지는 이 라인에 지금 거의 다 있죠. 이 라인에 거의 다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핫솔이 여기 있죠. 핫솔 그 다음에 뱃살 열이고 엥게디도 표현해 보세요. 엥게디 광야, 유대 유대 광야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따, 뜨거운 바람도 굉장히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엥게디가 있고, 음에 여기 마사다가 있죠. 둘다 유명한데요. 엥게리, 마사다다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맨 이쪽 여단강 동편에 보면 맨 위쪽 에 가이사랴 여기 헬몬산이 위에 있고, 헬몬산도 표현해 보이고 그 아래 에 가이사랴 빌리보가 있죠. 그 다음에 야르묵강 아래에 길랏라못이죠. 길랏라못도 표현해보시고 길랏나못이 있고 이쪽 요단쪽에는, 요단쪽에는 길랏야베스가 있죠. 다 표현해보세요. 길랏라못, 길랏야베스 자, 표현을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마하나임과 분이엘이 있죠.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마하나임과 분이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세겜이 어딘가? 도담이 어디야? 이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또 이쪽에 서부해안평야에 두로가 나오는데 두로가 어디야? 두로도 표현해 보시죠 두로 악고가 어디야? 평야지 되죠 두로 악고 갈멜산 다음에 샤론 평야 에 가이사랴 항구죠 항구 가이사랴가 여기고 여기 무기도가 여기에 무기또가 여기 있죠 이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 사이에 무기도가 있죠 다음에 야르콘강 아래 여바가 있죠 여바 다음에 블레셋 평야 에 아스돗과 아스글론 가사가 있죠 다음에 이 주변에 에그론과 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이었죠. 이쪽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지명을 알아야 저희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지명을 아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지명을 넣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20주간, 20주간 그 신구약 성경을 이제, 이제 대략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 다음 공부를 할때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의 동서측면도를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옆이 평야지대죠. 다음에 이제 서부산악지대 베토론과 예루살렘은 전부 다 서부산악지대에 있어요. 다음에 쭉 내려가죠. 쭉내려가 사실은 저희가 아는 그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동부협곡지대죠. 요단계곡이 있고 다음에 또 동부산악지대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아마 농사는 거의 이쪽 평야지대에서만 지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이 요단계곡 근처에 있는 데는 해수면보다더 아래에 있죠. 그 최고 해발이 한 1300m 시레벨이 한 1300m까지 이제 높은 곳이 이제 천상인대까지 된다. 그, 그걸알 수가 있죠, 저희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발해서 대략 152km. 굉장히 좁은 지역이죠. 동서 지역이 이스라엘 동서 지역 이렇게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남북으로 보면 남북으로 보면 여기 북쪽에 헬몬산이 있죠. 해발 2,850m.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볼산, 갈부아산 에발산, 그리심산 보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다감남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주요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이 산악지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보면 해수면 아래에 사해, 요단과 갈릴리바다 메로모스 바다 해주면 아래에 해당하는 데 있게 되는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대략 240k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는 얼마나 될까요? 한 4분의 1, 5분의 1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인데,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이제 보면, 우리와 이제 매칭을 좀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력으로 이룰 니사월이죠 니사놀, 니산홀, 이아루월, 시완월, 담무스월, 아부월, 엘루월, 티시리월 헤스부안월, 기슬루월, 키슬루월, 어, 데베드월, 스바돌, 아달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희 달려가고 한번 좀 매치를 해봤, 해놨습니다. 나중에 절기랑 좀 간단히 같이 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대략 지금 여기가 지금 건기에 해 당하죠. 이스라엘에. 그다음 여기가 우기에 해 당하죠. 그러니까 이때 오는 게 지금 이제 이른비와 이제 늦은비. 이도에 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자 이때 비가 오는 게 이제 이른 비죠. 이때 오면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스라엘 달력이 종교력 민간력이 있고 저희와 그 지금 어떻게 좀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자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자료에 자 니사노레 뭐가 있죠? 우리나라 그러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에 해당하는데, 어 14일에 6월절, 15절에서 20일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 초실절이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서 5 0일 정도 후에 뭐가 있죠? 시바월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은 주로 이제 베드로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죠. 성령 강림을 많이 의미합니다. 다음에 단무설 아볼 엘룰로 티시리월. 티시리월이 이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스라엘은 사실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이일에 나팔절이 있고. 1 0일의 속제일, 1 5일의장막제은 이건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팔은 왜 나팔? 경고죠, 경고. 자, 속제일, 에예비아라는뜻의서의 나팔절입니다. 자, 경고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른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키슬리, 탭의스밧 아달, 베트, 어, 지금 그 다음에 윤달이 있는데 아다롤은 제가 13월에 에스터의 금식 14일에서 15일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때 오는 비는 늦은 비가 되겠죠 자그 다음 이즈 니사놀에는 이제, 이제 보리가 익죠 보리가 있고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2월 루월1 0월를 지나면서 밀도 수확하고 보리까지 수확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단무스가 보면 6, 7월이니까 이제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뜨거울 때죠. 뜨거울 때 있고, 이제 아보 엘루월에 포도 수확을 하고, 치시르는 씨를 뿌리고 여기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제 키슬루월에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고 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죠 지금 대비 우리나라도 그렇죠 12월에서 이런 굉장히 제일 추운 시즌에 해당하죠 저희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6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사건과 연관이 많죠 오순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많고 나팔절 속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달력을, 달력이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아침,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제 구약 때는 3경으로 구분을 했고, 신약 때는 4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저서, 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뭐 했죠? 하루, 이제, 0시부터 12시까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어요? 3시면은, 여러분, 9시에 당하죠? 오전 9시에 달리셨나요? 언제 죽으셨죠? 9시에 죽으셨죠? 9시는 해석을 하면, 현대로 해서 오후 3시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의 세 골격이 나오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역사, 체험, 의언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총몇 권이죠? 39권이죠. 다음에 신약은 27권. 3 9 27에 오면 돼요. 총 66권이에요. 성경이. 근데 이제 구약의 역사는 17권. 체험은 5권. 예언은 17권. 신약은 역사가 5권. 체험이 21권. 주로 바울서신사들이에요. 예언은 1권. 예언서가 뭐죠? 신약에서 예언서는? 요한기시록입니다 요한기 자, 지금 보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좀 쉐어를 해야, 해야 되겠네요. 그, 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 단체에서 보내온, 어, 공유한 그 성경 암송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각고는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10가지 기록수단으로 1600년동안 1189장을 기록했고 을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와 아람은 세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등장인물은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고 총 66권이 되고 다음에 1551개의 지명이 있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40명의 기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쓰게 하신거죠 놀라운 작품이죠 자 그런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자나 또 배우게 배우게 되신 여러분이나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이것을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의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어,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